오늘은 다시 만나 2위 촬영장에 와있습니다 좀 전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이제 첫씬 들어가네요 파이팅! 오늘 또 이렇게 새벽부터 다들 고생하시네요 데뷔 이후에 가장 빠른 콜타임 4시 43분 가볼까요? 네 피아노 연주 씬이고요 갑니다 와! 우 이어택 이어택. 우 두피가 왜 간지럽지? 거기 밖에 있는 거예요? 아니, 아니 거기 벌레가 박있는데이뭐 너무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입에도 막몇번 들어갈래요. 내가 왔다 갔다 했지? <웃음> 벌레 대박! 시작부터! 지금은 이제 건반을 이렇게 치면서 후렴 부분 노래하는 <웃음> 파트를 하고 있고 벌레들과 함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. 수백 마리의 벌레들이 오늘 또제 공연 보러 와주셔가지고 되게 잘해야 될것 같아요. 네 아웃 들로 이거 아닌가? 아니 크니까 헷갈려 나 그랜드로 안 해봤잖아 아 이게 내 작업실에 있는 건반이랑 달라요 그래가지고 하겠습니다. 오케이 하겠습니다. 저희 다음 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여기 첫 번째 장소는 끝나고 이제 다음 장소로 갑니다. 같이 이동하시죠. 한 시간에 머리를 굳히러 갔거든요. 네, 놀라운 게 그대로 한 심도 안 잤어요. 24시간째 지금 눈뜨요 저도 제가 가끔 대단하다 어? 느껴요저 이동할 때차에서 잤어요. 잠은 오는데 미친 듯이 안 피고 나면 이동할 때그 차에서도 잠을 잘못 잤어요. 잠을 잤으면 아마 엄청 굳게 네. 나왔겠죠? <뮤> 또 모르겠는데 어떤 신이죠? 액자를 외웠죠? 뭘 의미하는 거죠? 아까 촬영한 곳이 어디죠? 어디죠? 어디죠? 푸른 <웃음> <웃음> 좀 드넓은 곳이었는데 제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다가가서 액자를 마치 그 시대를 회상하듯이 어, 다시 돌아가는 느낌인 것 같네요. 많이 그리운가 봐요, 그때가. 그쵸, 요즘 요즘 들어 좀 많아요.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대견스럽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 요즘 과거 영상들을 많이 돌려보는데 하나하나 너무 다 소중하더라고요. 시간이 멈췄다 라면 지금 너의 손을 잡고 있지 않을까 그날에나에게 간다면 나를 깨 <놀람> 제가 이러려고 운동하는 겁니다. 카메라 많이 들라고. 오늘 또 승우 형 뮤비 촬영 이제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또 승시 형이 있더라고요. 매니저였어 케어를 해주시는 이제 신인 매니저 이제 승시님께서 안 되겠어요. 다시 배워야겠네요. 저는 오늘 이제 승우 형 응원 차 그리고 우리 팬분들에게 멋진. 이제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컷들을 또 찍을 겸 컨디션을 케어해주는 그런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되게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제 에너지를 승우 형에게 열심히 품품하게 이제 밀어놓고 있습니다. 진짜. 너무 멋있는 곡 만들어서 고맙고 그리고 오늘 어, 저의 에너지 많이 받아서 뮤비 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해요. 어.. 힘들다 오늘은 승시가 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촬영하시고 우리 승우 형 뮤비 예쁘게 잘 부탁드려요 승우 형님의 상탐카 상탐카 누가 하 거야? 아, 승시다 안녕하세요 하하하야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 <웃음> 아승시야왜 그래? 아, 고마워 아, <웃음> 아, 민망해. 진짜 미안하다. 뭔가 되게 좀 그러네. 형, 뭐? 커피 한 잔에 5만 원이래요. 돈 내고 먹으라는데. 그죠? 응. 어. 장사하러 온 거예요. <웃음> 돈 내고 먹으라고. <웃음> 오늘 우리 강리다에게 박수를 보냅시다. 아, 힘나겠다, 진짜. <웃음> 이제 여기서 또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. 이제 마지막 촬영 장소 서핑장으로. Let's do it. 안녕하세요. 승우 형의 동생 한세입니다. 제가 낮에부터 올라다가 저녁까지 기다렸어요. 이제 세준, 승시 형 갔더라고 이제 제가 바톤 터치 하러 왔어요. 오, 고맙다. 고맙다. 네. 머리 붙였어? 머리 붙였어. 아, 지금, 지금 이 뒤에는 뗐고, 여기는 붙였어요 저... 근데 지금 계속 자르고 있어요. 여기는 다시 만난 마지막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입니다. 서핑장이고요.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뭐, 물에서 칠 치... 피아노가 비싼 거라. <웃음> 사랑해도 될까요 딱한 번만 더 우리 함께 할수 있기를 그저 사랑을 했던 그모습 뭔가 올때 되게. 짜릿하다. 난삼키려고 오는 것 같아. 찰감 <웃음> 짱이다. 뭔가 이게 뭐 마지막 촬영 보니까 한세가 음. 보이네. 하루 종일 있었던 것 같아. 그래. <웃음> 어. 그래 마지막을 장식에 잘해야지. <웃음> 네. 어, 네, 오케이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사장님요 오늘 아, 네. <웃음> 네, 네. 네. 다시 만는 유튜브 어, <웃음> 촬영이 <웃음> 끝났습니다. 다들 일찍, 일찍부터 나와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너무너무 어, 고생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만나라는 오늘 굉장히 좀 팬분들에게 정말 꾸밈없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비디오도 많이 많이 받주시면서 음악도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꼭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추억합니다.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여러 페이드 앨범 네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